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관련해서 1부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 2부에서는 건강보험 안내는 6가지 금융상품 또는 투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건강보험 안내는 이렇게 제목에 적어 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섯 가지 금융상품 또는 투자 오늘 함께 공부할 이것들을 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예컨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재산세 가표 기준으로 3.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분들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지금까지 만약 자녀나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서 건강보험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연소득 1천만원 기준에서 연간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등등도 2천만원 또는 연간소득 1천만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융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면, 예컨대, 금융소득은 발생되었지만 내년 2단계 건강보험 개편안에 적용되는 소득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이 금융소득 때문에 2천만원 연간소득 또는 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기준에 정하고 있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처럼 피부양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즉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지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안내는 오늘 함께 공부할 6가지 금융상품 또는 투자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단계 개편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씩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재산 플러스 소득 기준을 복합적으로 환산하는 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재산요건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만 하더라도 그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가운데 일반소득 예컨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 따박따박 나오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을 조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고민하고 연구하면 형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 금융소득 조정은 상대적으로 방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상품 또는 투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우선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 또는 투자 가운데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예컨대 수익이나 이자 배당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앞으로는 통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분들은 앞으로의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돈 파는 가게만 꾸준히 <웃음> 구독해 주셔도 대부분의 정보는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또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클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상품 또는 투자 카테고리를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비가세 금융상품 또는 투자 두 번째, 과세 이연되는 금융상품 또는 투자.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수익이 발생했는데 올해 세금을 떼지 않고 내년 또는 후 내년으로 계속 이연, 넘긴다, 연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익은 발생했지만 세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모르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마찬가지로 올해 세금은 내지만 예컨대 원천징수나 또는 소득이 많은 분들, 고소득자들 종합소득세랑 따로 분리해서 과세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아직까지는 통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즉 비과세와 과세 이연, 그 다음에 분리과세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1타 3피, <웃음> 1타 3피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비가세 카테고리에는 어떤 금융상품 또는 투자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형 상품, 그것도 국내 주식입니다. 자, 국내 주식의 종목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국내 주식형 펀더에 투자하면 현재까지는 비가세다. 자, 참고로 해외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이익에 대해서 15.4% 일반 금융과세를 하고 있다. 이점 명심하시고 또 국내 주식 투자한다 하더라도 고액의 투자자 예컨대 한 종목에 하나의 종목에 3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의 양도 차익, 즉 투자 수익이나 그리고 비록 주식형 펀드이지만 유동성을 위해서 아주 일부 채권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주 일부 그래서 그 일부에 속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식형 펀드에 아주 조금 있는 채권형에 대해서 과세된다 그것은 거의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들이 2023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 고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투자 또는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가 적용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그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고수익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반대로 5천만 원까지는 5천만원 미만까지는 비가세다 이 점도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보았던 주식이나 주식형 상품에 하는 것이 오를까요? 위험할 거요. 당연히 위험하죠. 이것은 벼룩 잡자고 자칫 초과 삼간 태우는 일이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적합도나 투자 경험 등등을 잘 따져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 이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가세 카테고리의 두 번째 상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 저축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매월 월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매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신형 연금보험.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종신형이 가능하죠. 종신형 연금보험. 자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종신보험은 아닙니다. 이 부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한 종신흥연금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55세 이후부터 평생, 즉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나중에 연금을 타야 이건 역시도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점 또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과세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축성보험 또는 종신형 연금보험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꼭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은 초장기 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저축형 상품의 기본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 연금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까지 있으니까 10년 20년 이상의 초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사정 행편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중간에 해약하면 또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입한다 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 역시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벼룩 잡자고 초과삼간 태우는 것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바로 과세 이연이죠 과세 이연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올해 이익이 발생했고 올해 세금을 떼야 하나. 이것을 올해 떼지 않고 내년 또후 내년으로 계속 연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알 수가 없고 건강보험도 알 수가 없어서 올해의 금융소득은, 즉, 과세 이연되는 올해의 금융소득은 당연히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 저축 펀드나 또 IRP 같은 우리가 개인형 퇴직 계좌라고 하죠. 내가 가입한 연금 저축 펀드나 IRP 계좌 내에서 국내 펀드는 물론 해외 펀드 그리고 ETF도 가입,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같은 상품에서 올해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올해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 계속 과세를 이연합니다. 언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을 통해서 투자한 ETF나 펀더 등에서 만약에 배당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올해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계속 이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떼야 될 세금조차도 나의 수익에 합산되어서 계속 계속 이연하면서 내 수익을 또 그만큼 늘려주는 효과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품 역시도 이 상품 속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체가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통보되지 않고 당연히 건강보험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서의 연간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또 이것과 관련된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카테고리? 분리과세 되는 카테고리. 금융상품 투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해외주식이나 ETF입니다. 해외주식이나 ETF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적용을 하죠. 그래서 22%인데 이것을 분리과세에 적용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이익 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 날 수도 있죠. 다른 종목에서. 그래서 손익. 공산에서 1년 동안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마냐를 따져서 거기에서 250만 원은 제하고, 즉 비과세하고,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의 수익금에 대해서만 22%로 분리가세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원금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배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데데 고배당 주식, 고배당 ETF, 배당이익은 과세된다. 어떻게? 일반 과세된다. 분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배당 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된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과세됩니다. 과세된다. 손익통산도 안 됩니다. 자 국내 상장 해외 ETF, 그 다음에 해외 상장, 예 근데 미국에서 달러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해외 상장 ETF와 국내의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장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꼭 구분하셔야 되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과세되는데 손익통산 안된다. 자, 이때 제가 과세된다고 하는 것은 분리과세가 안되고 일반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양도세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과세되는 것처럼 15.4% 주민세 포함 15.4%가 과세된다. 그것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으면 또한 종합가세가 된다 금융소득 이전도 참고하시고 자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그 다음에 또 해외 상장 해외 ETF를 간단하게 한번 더 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더처럼 취급한다 여기서 여기서 펀드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 해외 펀드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펀드, 해외 펀드처럼 취급해서 과세한다. 자, 해외 펀드, 어, 국내에서 우리가 해외 펀드 가입할 수 있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만들어서 파는 등등 해외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과세됩니다. 그 이익금에 대해서. 또한 이것들은 배당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15.4% 즉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 펀드처럼 동일하게 15.4% 그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된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 이익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손실난 것은 감안하지 않는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매매차익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당연히 종합 과세로 넘어간다. 반면 이 해외 상장 해외 ETF 예컨대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ETF를 가입한다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주식 또는 ETF 투자 과세와 똑같습니다. 주식처럼 취급하여 과세하는데 양도세율이 20여 퍼센트인데 이것이 바로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합산되지 않는다. 또한 더 중요한 것 손익통산이 적용되어서 1년 동안 손실봉종목도 있죠. 손실이익을 합산해서 순수하게 번 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것도 250만원을 차감해서 과세한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 앞서 매매 차익 연간 2천만원 초과해도 변동 없다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국내 상장 해외 ETF랑 해외 상장 해외 ETF가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르죠 과세 기준이 그런데 이것도 2023년부터는 그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이처럼 앞으로의 제도와 정책이 계속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돈 파는 가게를 습관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카테고리, 즉 비과세, 그다음에 과세 이연, 그다음에 분리 가세, 이세 가지를, 세 가지를 네.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일타삼피. 어떤 상품이 있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SA죠.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자, 이 ISA에 대해서는 오늘도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ISA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ISA가 어쨌든 비과세가 되고 과세 연이 되고 분리과세 된다는 이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또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다면 연간 2천만 원 곱하기 1억의 한도니까 5년까지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어지간한 투자또 예금 저축을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종합자산관리 계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은행의 예금 적금도 is a 계좌를 통해서 할수 있고 국내 주식 ETF 펀드도 isa 계좌를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과세 과세이연 분리과세 이 3조 세트를 한꺼번에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국내 투자를 많이 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는 ISA에서 할수 없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제가 결론만 이 ISA에 대해서 왜 비과세 왜과세이연왜 분리과세인지를 말씀드리면 언젠가 이 ISA를 통해서 각종 예적금 또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인출을 하겠죠. 그때, 그때까지의 번 돈을 손익통산해서 손실이 나시면 손실, 이익이 나시면 이익을 합산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원 또는 서민형 ISA나 농어촌 ISA 계좌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이금에서 공제적 비과세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 이연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올해의 수익은 올해 국세청에서 세금을 증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회수할 때까지 즉 찾아갈 때까지는 계속 과세를 이연. 앞서 우리가 연금 자산, 연금 저축 펀드나 IRP와 같이 계속 과세를 이연 다음 해로, 다음 해로, 즉, 계속 찾아갈 때까지, 그 이익금을 찾아갈 때까지는 이연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ISA는 최소 3년 이상은, 3년 이상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년이 지나서 그때까지 발생된 이익을, 이익을 찾아갈 수 있겠고, 만약 그때 이익이 생겼다면 200만원까지는 또 비과세 된다. 이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리과세가 될까? 자, 나중에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해수하려고 할때 그때 만약에 이익금이 200만 원, 또 계좌에 따라서 4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겠죠? 그런데 이것도 분리과세 9.9%라는 저율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5.4에 비하면 저율이죠. 저율로 분리과세 된다. 다는 겁니다. 이것이 ISA인데, 그럼 이것을 건강보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작할 때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연간소득 2천만원 또는 연간소득 천만원 기준의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할 때, 금융소득을 낮추어서 연간소득 2천만원 또는 천만원에 속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겠죠. 다만 연간 한도는 2천만원까지만 할수 있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S 계좌는 어디에서 가입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주식이나 ETF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은행에서 가입하면 되고요. 반대로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할 거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서 해봤어 하는 분들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면 조금 편리하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2단계 개편과 관련된 이부 건강보험 안내는 여섯 가지 금융상품 또는 투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건강보험 안내는이라는 뜻 의미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가입한다고.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상품들 가입한다고 건강보험 안는다는 뜻은 아니고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세 가표 3.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의 경우 연간소득 1 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냐 안하냐를 판단할 때 다른 소득들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금융소득만 조금 조절하거나 금융소득 자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되지 않게 하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피부양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낼 필요가 없다 이 뜻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관련해서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0 2 5 3 6 0 153 또는 카카오톡 블루트친구 돈파는가게 모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